딸랑 어서오세요 어두 분이세요? 네 이쪽으로 앉으시면 돼요 네나 저쪽에 앉고 싶은데? 그냥 저기 앉을게요 음... 이거 어때? 이것도 맛있겠다 그럼 이거 먹자 음.. 그럼 이거 못 먹는데? 그럼 둘다 먹을까? 만져놈 완전... 어, 우리 아기 종달새 이렇게 배가 쬐끄면서 어떡해 음? 음... 추천받을까? 어 그래! 아 저기요 이게 뭐가 잘 나가요? 여기는 이제 뭐감카오몰리도잘 나가고요 뭐 감자튀김 이것도 좀잘 나가는 편이에요 아, 여자들이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 매운 거 좋아 아 스파이씨 야, <웃음> 그럼 이거 먹자 싫어 아, 이거 어. 아, 예. 그럼 이거랑 이거랑 이거 주세요. 네. 아, 메뉴판은 내떠 주세요. 네. 음, 아 저기요. 네. 여기 맥주 좀 주세요. 네. 아, excuse. 네. 여기 물좀더 주시겠어요? 네. 더 필요한 거 없으시죠? 네. <웃음> 저기요 기본 안주 좀더 주세요. 네. <웃음> 감사합니다. 그렇지 <웃음> 오빠 안 응? 오빠 좋아하는 녕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어 아직 안식안 나왔지? 어? 우리 우리 윤이 질투해? 응. 아유, 오빠 기분 되게 좋다. 근데 아니야, 우리 윤이가 잠깐 착각해서 그런 거 같은데. 어? 지금 제편 되는 거야? 아니야, 내가 언제 그래? 맞잖아, 들...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꼽주는 거잖아. 아니야, 오빠는 그냥 어? 많이 우리 윤이가 그런 사선. 사소한... <웃음> 됐어, 쟤 불러봐. 저기요. 네. 아, 저 음식 들어갔나요? 네, 들어가서 이제 곧 나올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저거 <웃음> 봐, 너눈 누송치잖아. 아니야, 아나야 어, 준아, 너 괜찮아? 왜? 어디 왜? 아픈 거 아니야? 왜왜 왜? 왜? 아니, 천사가. 천국이서 꿍 하고 떨어져서 우리 윤희 지금 등 너무 아플까봐 음 걱정했잖아 응? <웃음> 인생이 야, 우리 천사 오빠! 어. 근데 손이 왜 이렇게 손이 텄어? 응? 윤희 생각하느라 맨날 울어서 그렇지 훌쩍훌쩍 훌쩍. 왜 그렇게 훌쩍했을까? 너무 행복해서 맞아. 그렇지 <웃음> 나도 지고 눈물이 아, 나얼마예요 3만 7천 5백원 나왔습니다 어우 3,75 <웃음> 아여기요 왜? 이거 내가 낼게 여기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음. 우리 윤이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이건 오빠가 사게 해줘 좀... 음, 이걸로 아니, 해주세요 아까 니 아니 아니. 아 아니. 커피도 샀잖아 오빠 이거 내가 낼게 음. 이걸로 해주세요 우리 아기 종달새 찾고 할까요? 음. 자 카드 날라간다 이걸로 해주세요 아니 이걸로 오빠 해 오빠 돈벌어서 여기에만 아니, 쓰고 아니, 싶어 아니, 그냥 아니, 아 하세요, 이걸로, 이걸로 하세요. 해주세요 이걸로 해주세요 영수증 혹시 필요하세요? 你稀